네, 이제, 챕터 2. 그, 화학에서의 양쪽 관계 파트를 들어갈게요. 뭐, 화학에서 양쪽 관계, 뭐, 화, 어쨌든 뭐, 화학식에서 양쪽 관계가 좀 더, 오늘 수업 주제에 좀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음, 요거, 여기 파트에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냥 화학 반응식과 양쪽 관계, 그걸 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기본적인 것만 좀볼 거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그, 이 모든 화학의 언어는, 이제 뭐, H2O라든지 이런 키워들로 우리가 나타내잖아, 그치? 그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도 뭐 CH4 더하기 2, O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와 문자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거기에서 양적 관계라는 건 그럼 거기에 C가 C가 몇개 있냐 그리고 H는 몇개 있냐 그리고 반응, 화학 반응이라는 건 어떤 변화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변화 과정에서 각각이 얼마씩 변했는가 그거를 한번 세보려고 연습하려고 만들어 놓은 챕터가 바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고이도, 고이는 어쨌든 화학을 처음 배우니까 그 친구들한테는 요쪽 파트만 샘이 거의 한세 시간에서, 한 타임, 세 시간에서 아니면 두 타임 정도를 그냥 할애를 해버려. 이거 연습시키는 데만. 그건 이제, 그 애들은 뭐, 당연한 거고. 이제 고삼들이나 이제 엔수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앞에서 이제 OT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화학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해서 선택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 좀 약한데, 다른 것들보단 그나마 좀 나아서, 또는 이제 도피하듯이, 아, 난 선택할 게 다른 거는 없네 해서 온 친구들도 있긴 하거든. 그래서 이제 좀 기본이 좀 약한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맨첫 번째 뭐 화학식량 따지고 할 때는 대충 얼추 다 따라와. 그런데 어느 이상 좀 지나가다가 개수를 세고 그리고 거기에 화학변화 즉화학반응식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부터 정신줄을 쫙 하고 와버리더라고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따라서 여기 챕터2에서는 목표가 딱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렇게 화학 강 물질들을 이런 기호로 표현을 했을 때, 숫자와 기호로 표현했을 때, 이 안에 각각 물질들이 몇 개씩 있는가, 그거를 하나 그 개수 세는 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도 반응이라는 게 변화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나타내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한번 이해하는 게첫 번째 목표고, 다음에 두 번째 목표는, <웃음> 이게 구구단 하듯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돼. 그래서 충분히 연습이 좀 되셔야 되거든? 따라서, 그 연습을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목표인데, 사실 연습은 그 앞에 티처의 영역이라기 보다도, 그게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영역이거든. 따라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실히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 보다 보면 참 안타까운 친구들 중 하나, 친구들 좀 있는, 친구들 좀 보면, 이제 하나가 그거야. 이제 수업을 막 되게 열심히 들어. 그래서 이해를 했어. 음, 야너 이제 뭘 거학식량 기본적인 내용 다 이해했구나. 아, 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돼요라고 해.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해가 되면 그걸 배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 내용 좀 줍줍하고 그다음 것도 흡수 좀해 주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다음 다음 올라갈 때 점점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 그게왜 그런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해는 했지만 그게 내 손에 완전히 익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익을 정도로 완전히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음, 나 이거 무슨 내용인지 이 알겠어. 그러고 나서 이제 탁 덮어버리는 거지. 그럼 그게 몸에 익질 않기 때문에 도구 사용법은 내가 알아도 그 도구를 내가 잘 쓰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인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그 다음 어떤 뭐, 이거는 이런 유형이야. 저기서는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 쭉 나왔을 때 그걸 흡수하는 속도가 못 따라가는 거야. 따라서 두 번째는 쌤이 여기 있는 예제들을 그냥 뭐 일반적이면 하나 딱 풀고 나머지는 한번 해봐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갈 거야. 오케이? 쭉갈 거니까 본인들도 쭉 따라와서 보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 하면 이제 뭐 이거 화면 딱 스톱하고 본인도 해보시고 그리고 해보고 나서 내가 손에 좀 읽는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 눈에 힘빡 주면 바로 계산이 될 정도로. 9, 8에 얼마야. 9, 8, 9 곱하기 팔을 막 나열해서 세지는 않잖아. 그냥 암, 암그냐 그냥 우리가 외웠으니까 딱 나오는 것들 아니야, 그렇그 정도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조금 해두는 게. 나중에 추후, 이제 이쪽 유형이나 등등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설명 들어가고 할 때, 그걸 흡수하는 속도를 배가시키는데 커다란 힘이 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 첫 번째, 이해. 두 번째는 엄청나게 반복 연습.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오케이? 눈에 힘빡 주면 바로 답이 착 보일 정도로. 어, 떤 화학식이나 뭔가 나왔을 때 눈앞에서 그 숫자들이 배 생동감 있게 막 춤을 추면서 애들끼리 결합해서 3하고 8이야 하면서 쭉. 나올 정도로. 그 연습을 좀 해놓으세요. 오케이? 다양한 계산 연습 문제가 어디 있나 하고, 뭐, 서점이든 책이든 인터넷은 뒤지지 마시고, 어쨌든 다그 문제가 그거거든. 계산 연습이라는 건. 그래서 했던 걸또 지우고, 했던 걸또 지우고, 지우고 또한번더 해보시고. 그 과정을 좀 많이, 정말 지겨울 정도로 해 놓으시면 기본기는 이제 탄탄하게 완성이 된다라고 봐. 그리고 여기 챕터 2 이쪽 파트가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고 손에 있잖아? 그러면 그 다음 몰더 화학식량 챕터 3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슝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야. 이해만 하면 되거든. 첫 번째로,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식이 아니고 그냥 화학식. 그래서 화학식과 양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좀할 건데, 이제 물 분자를 그림으로 그린 거죠. H2O. 그치? 물 분자, 이게 덩어리 덩어리 셀수 있으면 분자라고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어. 따라서, 아, 이 녀석의 화학식을 쓸땐이한 덩어리를 구성하는 원소는 어떤 종류가 있고, 각각이 몇개몇 몇 개로 구성되어 있냐 쓰기로 했잖아. 따라서 H가 두 개니까 N은 음, H가 두개예요 H2라고 쓰고, 그리고 산소 원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분자식을 쓴 거지.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물 분자가 현재 그림에서 몇 덩어리가 있어? 세 덩어리가 있잖아. 세 개. 그치? 따라서 이거는 뭐냐? 이식 자체는 이거 한 덩어리를 구성하는 수소 원자 두 개, 산소 원자 한 개로 이한 덩어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이 녀석이 전체세 세 덩어리가 있다. 세 개가 있다는 걸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야. 따라서 음, 그래 이 녀석이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어. 이렇게 한번 써보자 이거죠. 근데 이렇게 쭉 써도 써보니까 굳이 내가 뭐 괄호를 이렇게 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앞에 세 개의 H 2 o 라고 써도 충분히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지 아 그래서 H 투어 세개 H 2 o 하면 H 2 o 이 덩어리가 세 개가 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겠지. 근데도 가만히 보니 전부 다 영어하고 숫자인데 영어하고 숫자인데 이거 한 글자? 응. 꼭 내가 여기에 개자를 붙여줘야 되나? 붙여주지 않아도 좀더 예쁘게 붙여주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3이라고 써도 우리가 음, 응, H2O라는 분자야 얘는 한 덩어리에 수소가 두개고 산소가 한개로 되어 있거든 그게 전체 이 그림에서처럼 세덩어리가 있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따라서 밑에는 이산화탄소 그린 건데요. 산소 두개 붙어서 이산화탄소거든. 그러면 N은 분자 하나당 탄소 하나에 일어나 써주죠. 그 다음에 산소가 두개 붙어 있다라고 이렇게 쓰면 이게 하나의 분자식이 되는 거고. 그럼 보면 이런 CO2 녀석이 전체 몇 덩어리가 있어? 다섯 덩어리가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5라고만 딱 쓰면 아 CO2란 녀석이 다섯 덩어리 있어하고 우리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 그렇지? 너절하게 쫙 쓰는 것보다도. 따라서 화학식과 양쪽 관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쓴 반응식에서 이거 개수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값들이거든. 앞에 쓰는 숫자들은, 그렇지? 따라서 이렇게 썼으면 앞에 있는 숫자는 이게 전체 몇 덩어리냐. 그리고 요 녀석, 이 안에는 탄소 하나, 산소 원자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다.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세개의 H2O가 있어. H2O 세개 있을 때 여기에 있는 H는 몇 개고 그리고 O는 몇 개인지 우리가 셀 수가 있겠네. 그렇지즉 하나당 이거 분자 하나당 수소를 두 개씩 가지고 있거든? 근데 그런 녀석이 전체 세 덩어리가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 H는 몇 개가 있겠어? 3 곱하기 2에서 그렇지. 분자 하나당 두 개인데 그런 분자가 전체 세 덩어리 있으니까 따라서 수소 원자는 여섯 개가 있다. 이거를 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도 괜찮겠어? 이해되잖아. h란 녀석이 있어. 그게 6개가 있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응. 숫자 1은 안 써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산소도 여기에 사실 숫자 1이 숨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한 덩어리당 산소가 하나인데, 그게 전체 세 덩어리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 산소는 얼마? 3 곱하기 1이에요. 라고 우리가 쓸 수가 있겠지. 그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음, 산소는 세개가 있어. 라고 쓸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밑에도 내가 똑같이 한번 해보면, 얘는 여기에는 탄소도 있고, 그리고 산소도 있는데, 음, 는 탄소가 하나짜리거든? 숫자에는 안 쓰는 거니까? 탄소 하나짜리 분자인데, 그게 전체 다섯 덩어리 있으니까, 탄소 원자는 몇 개? 다섯 개가 있구나?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지. 그치? 됐죠? 그럼 산소는, 어, 분자나당 산소가 두 개씩 있는데, 이게 전체 다섯 덩어리 있으니까, 5 곱하기 2에서, 야, 여기에 산소는, 10개가 있어. 이렇게 쓸수있겠지요 사실 뒤에 이제 뭘과 화학식량 하는데, 아, 다 이런 파트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지금 셈이 몇개 있어? 여섯 개세개 다섯 개 10개 했잖아.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개자를 싹 지우고, 뭘자로만 바꾸면, 그냥 뭘과 화학식량에서 계산하는 거야. 그 자체가. 똑같은 거거든.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지금 분자에 대해서 지금 이제 화학식 쓰고 거기에서 각각 원자가 몇개 있는지 세는 걸 연습 우리가 한번 했어.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던 것이 모든 물질은 다 분자가 아니잖아. 그치? 즉 우리가 금속만으로 되어 있는 거 금속물질이 있고 금속결정이란 것도 있고 다음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니까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온 결합하고 있는 이온결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다이아몬드와 같이 그치? 뭐 화학식에 그냥 C라고만 썼잖아. C라고 써서 C 한 개만 있다 뜻은 아니라고 했지? C로만 구성이 돼 있어. 그래서 이런 것처럼 원자결정 이런 것들도 있거든. 오케이? 대표적으로 네 가지 결정 중에서 우리가 분자 하나만 지금 한 거야. 그러면 각각 분자 외에 금속 결정, 이온 결정, 원자 결정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에서 그림 봤던 금속 결정 그림인데 자유전자가 숨어버렸네. 창피한가 보다. 어이? 그래서 이게 가가 금속 양이온이고, 이 사이사이에 꼬물꼬물꼬물 자유전자가 있거든. 따라서 너 누구 한 거야? 하니까, 어, 너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금속 고체 결정을 내가 한 일부분만 사진을 찰칵 찍어서 올려 드린 겁니다라고 하자고요. 그럼 내가 이것을 화학식 어떻게 표현한다고 해서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n은 나트륨 한 종류로 되어 있어라고 쓰기로 했잖아. 오케이 따라서 n은 화학식을 그냥 na라고 쓰는 거지. 그치? 따라서 나트륨 금속 나트륨의 화학식을 쓰세요. 그러면 na라고 쓰면 돼. 상태까지 쓰려면 가로 열고 솔리드 s라고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NA라고 썼을 때, 이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 즉, 뭐냐 하면, 자, NA라고 쓰면, 어, 원소, 원소, NA라는 원소 기호야. 나트륨이라는 원소야. 이 의미도 있고, 여기 일자는 안 써준다고 했지? 어, 나트륨이 한개 있어. 이런 의미로도 가능해. 나트륨 원자 하나를, 나트륨 원자가 하나 있어. 그걸 화학식으로 써봐. 그냥 NA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이처럼, 자, N은 구성물질이 뭘로 구성돼 있지? 나투, 나트륨으로만 돼 있어. 그러면 양 똑같이 Na 한 종류만 돼 있다 해서 Na로도 쓸수 있다는 거지. 그게 또 원소의 개념인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나트륨은 화학식으로 쓰면 Na라고 쓰는데 그럼 내가 이걸 개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내가 이 나트륨 덩어리에서 한 부분만 따다다닥 하고 뜯어서 내가 딱 놓은 게 이거야. 이만큼 한 덩어리를 딱 뜯어냈다니까? 그렇게 보니까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덩어리 안에 열다섯 개의 나트륨이 있는 거야. 열다섯 개의 나트륨. 아, 그러면 열다섯 개의, 열다섯 개의 나트륨이 있는 것을 화학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아, 그러면 쌤, 10, NA가 15개 있으니까 뒤에 15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쓰면 뭐랑 헷갈리냐 하면, 그럼 분자랑 헷갈리는 거지. 분자 같은 경우는 뒤에 요래요래, 요래요래 요래 써가지고, 요게 한 덩어리에 그 의미하는 거잖아. 이게 하나의 독립된 개체야. 그러면 나트륨도 요렇게 써버리면, 모든 나트륨 결정은 15개가 한 묶음으로 덩어리 덩어리 돼 있어. 그 의미거든. 실제 나트륨 그게 아니잖아. 내가 뜯어냈더니 거기에 15개 있는 거잖아. 그렇지? 따라서 나트륨 원자가 15개 있다. 이렇게 안 쓰고. 오케이 어디에다 쓰냐 하면 여기에다 쓰는 거야. Na가 15개. 여기에 숫자 1이라고 보고. 오케이? 따라서 나트륨 원자가 15개 있습니다라고 쓸 때에는 얘도 마찬가지잖아. 수소 원자 6개, 산소 원자 3개, 탄소 원자 5개 쓰는 것처럼 여기도 금속 나트륨인데 이 안에 금속 나트륨이 15개의 원자가 있어요. 오케이? 하면 15Na라고 쓰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이건 소금한 거거든. 염화 나트륨. 소금. 소금은 대표제. 나트륨하고 염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애도 우리가 각각 몇 개가 한어원인지 모르니까 실험식 쓴다 했었지 가장 간단한 정수비 따라서 NA하고 CL이 1대1로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이온식을 내가 쓴 거지 그치? 자 그런데 내가 그것도 소금을 일부분을 딱 들어서 보니까 이 안에 NA는 몇개 있고 CL은 몇개 있지? NA CL이 몇개 있지? 그걸 쓰고 싶어 그러면 애랑 마찬가지로 쓰면 돼 하나 둘셋넷 다섯 일곱 여덟 있으니까 NA 여덟 개 CL 여덟 개아 NaCl이 8개 있어요. 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잘, 복습, 지난번에 했던 거. 자, 나트륨은 몇 개가 있지? 아, 방금, 지난번이 아니고 방금 했잖아요. 이거 해 곱해서. 8 곱하기 1이니까 8이잖아요. 어유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 지난번에 그 하나 빼먹었네. 바로 뭐? 이거 나트륨이야? 나트륨이온이야? 그럼 나트륨이온이지 NaCl에는 나트륨이 없어 나트륨이온이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에 나트륨이온은 몇 개입니까? 8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밑에도 Cl 원자 없잖아 Cl-이온이지 그럼 여기에 Cl은 또몇 개가 있지?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니까 응 음, Cl도 8개가 있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나온 김에 이쪽 연습 하나만 더 해볼까? MgCl2 금속과 비금속이잖아요 그렇지? 따라서 N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 결정이거든. 그런데 금속 하나에 비금속이 두개 붙었네. 아, 이 녀석은 1대 2의 개수비로 붙는구나. 그런데 CL이 보통 1 마이너스를 띠거든? 그럼 1 마이너스 두 개인데, 전체적으로 전, 전체,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마그네슘 하나당 2 e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뭐. 그런데 이 MGCL2가 전체 몇개 있냐? 음, 세 개가 있대, 세 개. 그러면 여기에 마그네슘 이온은, 그렇죠. 마그네슘 이온은 몇 개가 있죠? 라고 물어보면, 예, 세 개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 CL- 이온은 몇 개가 있지? 물어보면, 3 곱하기 2에서 6 개가 있다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이다, 이제 학비 내신 조금 본친구들 있으면, MGCL2 뭐 면모를 물에 녹였더니, 양 이온은 몇 개가 있어? 3 개. 음 이온은 몇 개가 있어? 6섯 개.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 합친 전체이온은 몇 개가 있어? 더하면 되니까 아홉 개. 근이용인 거죠. 다음. 아, 여기 다이아몬드에요. 다이아몬드. 엄마의 다이아. 다이아몬드라고 합시다. 어? 자, 그럼 이 다이아몬드도 일부분만 내가 그림을 그린 거잖아. 그래서 다이아몬드, 탄소로만 구성이 돼 있어 해서 화학식은 C라고 쓰는 거죠. 그렇지? 자, 엄마, 엄마의 다이아몬드 반지에는 이 다이아가 몇개 있지? 하고 집에 있는 걸 내가 쭉 한번 세봤더니 애가 탄소 10개로 구성이 돼 있대. 그럼 똑같이 이렇게 10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자, 그래서 이게 사실 내용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가 화학식을 이렇게 쓸게. 그럼 이 안에 마그네슘 몇개 있어? 염소 몇개 있어? 마그네슘 이온 몇개 있어? 염소 이온 몇개 있어? 수소 원자 몇개 있어? 산소 원자 몇개 있어? 그걸 세는 게 내가 이렇게 식을 썼을 때 그게 몇개 있는지 셀수 있겠냐? 있으면 이제 그게 이해가 끝나는 거야. 오케이? 어? 그게 화학식의 이해죠. 이게 화학식에서 양쪽 관계가 가장 기본 이해. 그럼 이해 다 됐으면.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 체크 문제 밑에 자료 보면서 몇개 연습을 해보자고. 쌤이 얘기했잖아. 쌤다할 거라고. 친구다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미리 한번 쫙 한번 해보시고. 이거 다 돼. 아, 충분히 되겠는데. 이거 쉬운데? 넘어가세요. 단몇 번씩 연습하셔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고. 자, 탄소 0.4, 수소 1.2, 산소 0.2가 있다. 이거 나오셔야죠. 전체 원자 수요 789, 1.8 있어요. 이 정도는 나오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아이고, 쌤, 구구단을 잘해서. 아유, 어, 내가 계산을 좀 잘하기는 해. <웃음> 농담이에요. 잘 못하는데, 연습 많이 하니까 그게 보이는 것들이거든. 일단, 입시, 여러분들, 입시 때문에 이거 하는 거잖아. 내신하고 다 포함해서. 오케이? 입시 때문이면, 이게 몇, 한 번씩 연습해서 손에 완전히 군살이 베길 정도로 혓바닥이 얼얼해질 정도로 계속 반복을 해 놓으셔야 돼.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이게, 특히 수능에서 와원 선택한 친구들은, 자, 뭐, 나중에 산화수 쪽에 배우게 되는데, 쌤, 기본적인 개선 연습 쌤이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시키거든. 뭐, k m n o 프다 MN 플러스 7. 뭐 얘기한 거야? 산화수. 딱 보자마자 바로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연습을 좀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쭉다 할게요. 어이. 자, 여러분들은, 고그 연습이 충분히 될 때까지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반복하시라고. 황산인데, 분자네. 비금속길이 되어 있고, 수소 두 개, 황 하나, 산소 네 개로 되어 있는 게한 덩어리. 그런데 이런 게 전체 세 덩어리가 있는 거거든. 따라서 여기에 수소는 몇 개? 음, 두 개가 전체 세 덩어리 있으니까, 여섯 개라 쓰면 되고, 3 곱하기 2절. 황은 몇 개? 3 곱하기 2라면 되니까 3개죠. 산소는 몇 개? 3 곱하기 4 해서 12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치? 자, 벌써 요거 안 보고 넘어간 친구는 요 내용 하나 못 보는 거네. 저기 쌤뭐 해놨어? 밑줄. 황산이온이야. 이제 처음에 화학을 초창기 할때 애들이 또 이온식을 따로 막 외우고 하더라고. 분자식 따로 외우고, 이온식 따로 외우고, CO3 몇 마이너스야?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그렇지 그런 이온식은 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어서, 황산 있다 싶시다, 황산. 분자식은 외우세요. 그래서 몇 가지 분자식 주요. 나오는 거몇개 없거든? 그래서 노트 한 페이지면, 화원 전체 다루는 모든 분자, 모든 입자들 다쓸수 있어. 오케이? 글자 크게만 쓰면. 그래서 그 식을 외우세요. 그 식을 외우고 자주 보시라고. 황산화학식모 뭐야? 몰라? 외워야 알아야지. H2SO4라는 건. 알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그치? 자, 그러면 SO4가 이게 황산이온인데, 이 황산이온의 전화량하고 식을 어떻게 외우냐. 식은 벌써 외웠잖아. 황산이 H2SO4라는 걸 아니까. 그러면 황산이온은 뭡니까? 라고 치면 수소가 보통 1 플러스 D거든. 그런데 1 플러스 D는 수소가 몇개 있어? 두개 있지. 그러면 나머지 이 황산이온은 얼마? 2 e 마이너스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수소가 두개 있으면 2 e 마이너스. 수소가 하나 있으면, 예, 질산 화학식 뭐예요? HNO3. 그러면 여기서 수소를 싹 빼버리면 이게 질산이온이거든. 근데 수소가 몇개 있어? 하나 있지? 따라서 NO3 전체 1 마이너스다 이거야. 지난 시간에 했었죠? NO3가 있는데 질소 하나에 산소 세개가 붙어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전자가 한개더있어이뜻이야 탄산 화학식 뭐야? h 2 c o 3 탄산. 그렇죠? 그러면 그 수소 싹 빼면 이게 탄산이온이야. 그런데 그런 수소가 몇개 붙어있어? 두개 붙어있잖아. 따라서 너는 2 마이너스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렇지? 그럼 이제 원자단 이온들은 어지간하면 다 되는 거야. 몇개 없어. 거기에 인산 이런 것밖에 더 있어. 그렇지? 따라서 SO4 E- 물었어요. 그럼 이 의미는 뭐냐? SO4 황, 하나, 산소 네개 붙은 걸 하나의 개체로 생각하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냥 하나 있는 거야. 한 덩어리로 보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H2SO4에는 이 빨간색 동그라미 친게한 덩어리가 있거든? 그런데 그게 전체 h 2 s 오가세 덩어리가 있으니까 황산이오는 몇 개? 3 곱하기 1 해서 세 덩어리입니다. 세 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됐죠? 밑에 거 갑니다. 위하고 다르게 밑에는 가로 쳐놨잖아요. 이 가로의 의미는 아, 뭐 대부분 잘 알겠지만 그렇지. 요거하고 비교하시면 돼. C, A, O, H2하고 C, A 가로 열고 O, H2하고 이두개 차이가 뭐냐? N은 CA가 하나가 있고 O가 하나가 있고 수소가 두개 있다 이 뜻이야. 그런데 N은 CA가 하나가 있고 괄호 친이 녀석이 두 덩어리가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괄호 친 녀석 안에는 O가 하나 있고 H가 하나가 있거든. 그러면 사실상 이 동그라미가 두 덩어리 있으니까 여기에 산소는 몇 개가 있는 거지? 그럼 두 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수소는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럼 1 곱하기 2에서 두 개가 있는 거지. 됐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해 하시는 거야. 따라서 가로치면 이 덩어리가 두개 있다. 황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아, 여기는 OH란 녀석이 두 덩어리가 있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O는 몇개 있어? 1 곱하기 2. h 몇개 있지? 1 곱하기 2. 이거 한 덩어리 얘는. 그런데 이게 전체 두 덩어리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 ca의 개수는 2 곱하기 1 해서, 어, 한, 두 개가 되는 거고. 자, 산소의 개수는 전체가 두 덩어리인데, 여기에는 산소 하나짜리 O, OH, 산소 하나 있는 OH가 전체 두 덩어리가 있어. 이렇게 곱한 거죠. 사실 이게 다 곱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산소 원자는 네개 있어라고 쓰면 되고. 다음에 수소는 똑같아요. 전체 두 덩어리인데, H 하나가, 전체 OH가 두 덩어리 있으니까 쓰시는 거고. 그리고 여기 OH 마이너스는, 이것도 외우시, 여러분 외우세요. OH 마이너스, OH 1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 그럼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친이 녀석이 얼마냐 이거 묻는 거거든. 그런데 CA에는 이 동그라미가 두 덩어리가 있거든. 따라서 그런 CAOH2가 두 개니까 2 e 곱하기 2에서 4개입니다. 네 음이오는 4개가 네 있어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야 쉬워요, 되게. 그렇지? 쌤, 그런데 한 개, 두 개는 알겠는데 왜 갑자기 0 2개입니까 애들이 쪼개지기라도 하나요? 해서 예, 사실 쌤이 말로 한 개, 두 개, 덩어리 덩어리 한 거지. 우리가 수량을 재는 데는 단위가 되게 많잖아. 니들 계란 사봤어? 계란 한 판? 1판이라 을까 계란 한 판은, 그렇지. 그 안에 계란이 한개 있어? 아니잖아. 30개 들어가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계란이 3개 있어. 그럼 몇 판이라고 해야 돼? 계란 3개 있는 건. 그럼 0.1판 이렇게 쓰는 거고. 요즘에 이제 계란 30개씩 안 사더라. 이렇게 하니까. 15개씩, 10개씩 팔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15개가 있어. 아, 15개씩 묶어놓고 훨씬 더 비싸게 팔아, 진짜. 그래서 이러면 몇 판이라고 해야 돼? 엄밀히 말하면. 반판, 0.5판. 이렇게 하잖아. 따라서 이게 개 대신에 판이나 뭐 연필 한 타스, 두 타스 뭐 그런 게 있나 보지 뭐. 그냥 개 잊지 마시고. 어쨌든 뒤에 판, 판, 판, 개, 개, 개는 나중에 몰이라는 걸로 통일할 거니까. 그냥 0.2가 있다 하세요. 그럼 거기에서 탄소 꼽 하면 되잖아요. 얼마? 0.4. 수소. 이거는 수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 숨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전체 수소 몇개 있어? 분자당 6개가 있지? 그런데 그게 전체 0.2 있으니까 6 곱하기 0.2에서 1.2. 산소는 여기 하나 있잖아. 0.2 곱하기 1에서 0.2. 그렇 예.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케이? 요거 잘하시면, 뭘, 뭘 한, 뭘한 7, 80%, 거의, 뭘? 다 거의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개자 대신에 뭘 자만 붙이면 된다라고 했잖아, 쌤이. 다음 가야죠. 연습 조금 더 갑니다. 질산, 우, 수소가 하나 붙어있네. NO3 면 마이너스야? 1 마이너스지. 자 속도 조금 내요. 2 곱하기 1에서 2. 질소는 2 곱하기 1에서 두개가 있고 산소는 2, 3은 6. 그렇죠? 다음에 NO3는 그렇지. NO3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 끝에 3 있다고 이삼 3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여기 숨어져 있는 하나. n o 리가 하나가 있다, 이 뜻이잖아. 따라서 2 곱하기 1에서 n o 리 마이너스는 몇 개? 두 개가 있어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됐니? 에이? 자, 이것도 오이구, SO4가 하나의 덩어리네. 몇 마이너스니? 황산, 화학식 H2SO4니까 수소 두개 붙어 있지? SO4 2 마이너스. 그렇죠? 자, 알루미늄 몇개 있어? 3 곱하기 2에서 여섯 개 황은? 자, 여기 황이 하나거든? 시작 3 곱하기 1 곱하기 3. 전체가 알루 황산 알루미늄이 3 덩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황산황 하나 있는 황산 SO4가 3개가 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9개. 이제 그냥 곱해서 계산할게요. 그러면 산소는 3, 4, 12에 또3 곱하면 되니까 4, 9, 36 떨어지겠네. 다음에 SO4 2 e 마이너스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봐. 하나의 덩어리 보면 이게 몇 덩어리 붙어있는 거야? 세 덩어리 붙어있지. 그런 녀석이 전체 세개 있으니까 3, 3은 9 이렇게 쓰는 거죠. NO3 몇 마이너스야? H 7사는 화학식 HNO3. H가 하나 붙어있으니까 NO3 1 마이너스. 그게 0.3 있다는 거야. 그러면 구리 0.3 곱하기 숨어있는 숫자 1이니까 0.3 쓰면 되고. 혹시나 해서 야 이거 원소 몇 종류로 되어 있어? 대문자만 세면 된다 했지. C, CU가 하나가 있고 N. 그리고 O 있고 원소는 전체 세 종류. 혹시나 해서. 다음에 질소. 여기 일 숨어 있잖아. 0.3 곱하기 1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0.6 떨어지고 산소는 0.3 곱하기 3 곱하기 2니까 1.8 떨어지겠지? 다음에 아 어, 내가 계속 잘못할 수도 있겠다. 그냥 나 실수해도 몰라. 이거. 자 그러면 NO3 전체 한 덩어리로 봐. 그게 전체 두 덩어리가 있으니까 0.3 곱하기 2에서 얼마? 0.6입니다. 이러시면 된다는 거야. 잘했어요. 다음 넘어갑니다. 레벨을 살짝 올릴까요, 이제?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 어디에 좀더 가까워지느냐? 이제 수능 문제에 좀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평, 뭐 수능도 그렇고, 뭐, 뭐 평가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 동의원소 등등 문제에서 양성자 몇개 있어, 중성자 몇개 있어, 세는 것들. 그거 기본 개념 연습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오케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중 하나. 여기 연습 하나만 할게. C, 질량수 12, 밑에 쓰는 원자번호 6번. 탄소는 원자번호 6번. 기억 못하면 주기 열표 펴놓고 그냥 보는 게. 자주 보면 돼. 이게 바로 원자 번호인데 원자 번호는 무슨 수? 그렇지, 양성자 수라고 했잖아, 그렇지? 양성자 6개. 그리고 중성자, 양성자 합한 이들의 개수 합이 바로 질량 수. 질량에 영향을 끼치는 입자들의 개수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잖아, 그렇지? 따라서 얘는 중성자 6개. 그런 탄소가 하나가 있는 거야. 아, 탄소 하나당 6개, 6개, 전체 12개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그런 탄소가 만약에 전체 세덩어리가 있어라고 치면 여기에 양성자 몇 개가 있지? 너 하나당 양성자 여섯 개 있거든? 근데 이게 세개가 있으니까 3, 6, 그렇지 18, 18개 아, 하필 숫자를 걸어도 이런 숫자가 나오게 하냐? <웃음> 미안 다음에 여기에 중성자 몇개 있어? 이거 하나에 중성자 여 열섯 개가 있거든? 그런 탄소가 세개 있으니까 3 곱하기 6에서 그렇죠 18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지 뭐 그거 해보자고 자 그래서 셈이 여기서 양성자 수, 중성자 수, 전자 수 들어갈 거거든? 그럼 양성자는 원자번호니까 요 밑에다 쓸게요. 탄소 원자번호 몇 번? 6번. 그쵸? 다음에 산소 원자번호 몇 번? 8번 이렇게 하자고요. 그리고 쌤이요렇게 가로 좀 크게 딱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너 하나당 양성자 수가 몇 개인지 계산하고 그리고 전체 곱하기 3해주면 되잖아. 따라서 양성자의 수는 전체 3덩어리인데 너 하나당 양성자가 몇 개지 보니까 탄소는 하나당 양성자가 6개거든? 곱하기, CO2니까, 그런 탄소가 여기 숫자 1 숨어있죠? 하나가 있다 이거야. 다음에, 산소는 하나당 양성자가 8개거든. 8 곱하기. 그런데 CO2를 구성하는 산소 원자는 두개씩 분자 하나당 산소가 두개씩 있거든. 그래서 곱하기 2 하면 된다. 이거죠. 그렇지? 오케이? 학교에서 주관식을 쓴다.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오케이? 우리는 이제 그거 대비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뭐 기본 계산 빨라야죠. 16에 6이니까 22 끝이. 거기 곱하기 3에서 66이겠구나 해서 바로 나오셔야죠. 알겠지 자, 이제 중성자 갈게요. 중성자는 샘이 밑에다가 흰색으로 써볼까? 양성자하고 중성자 합친 게 질량수 나와야 되니까 탄소는 원자 하나당 중성자 여섯 개, 산소는 원자 하나당 중성자 여덟 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중성자 수3 곱하기 자 계산을 조금 줄이게 줄게요자 탄소 하나당 중성자 6개인데 탄소가 하나 있으니까 6 곱하기 1 6 플러스 산소 하나당 중성자 8개인데 그런 산소가 2개 있으니까 8이 16 그렇죠 따라서 이게 중성자 개수지 전자수, 전자수. 야, 탄소 원자번호 플러스가 6인데,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그러면 전자나 플러스 개수나 같다. 저기도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아이고야, CO2 전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잖아. 따라서 CO2 전체가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두개 값은, 그렇지, 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전자수가 바로 뭐? 전체 양성자수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평가원 수능에서 그냥 워딩 하나 딱 주어지는 게야 중성, 원자, 가와, 이온, 나, 다 이런 말 주어지거든. 그때 원자라는 말 되게 중요해. 오케이. 그냥 원자고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단어 원자의 구성 입자에서 나오는 파트거든. 그럼 거기에서 그 원자라는 워딩 딱 보자마자 음, 전자수와 양성자수 같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양성자 수라고 안 주고 전자 수라 주거든. 따라서 문제 자료에서 전자 수라 줬을 때, 어, 이 새끼 원자잖아? 그럼 전자 수는 양성자로 바꾸면 되겠네? 아, 원자번호네. 이렇게 해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요 양성자 수, 노란색 스게요 원자번호, 칠소 7번이죠. 산소 8번. 밑에다가 흰색으로 중성자 쓰겠습니다. 몇 개? 일곱 개. 애는 여덟 개. 이렇게 떨어지지. 그렇지 따라서 양성자수 조금 더 줄입니다. 0.2 곱하기 2. 자, 7 곱하기 1 질수 하나니까 플러스 산소 8 곱하기 16요거 계산하시면 양성자수 끝나고 다음에 중성자수 0.2 전체가 0.2 덩어리 있으니까 자, 암산 한번 해볼게요. 7 곱하기 1 7에다가 8, 2, 16 16에다가 7도 하면 얼마? 23 이렇게 딱 떨어지죠. 그렇지? 전자수 전체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양성자수하고 똑같다. 그쵸? 자, 세 번째 거, CH2O. 자, 여기 수소하고 탄소하고 산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 과정을 좀더 줄일까요? 이제 위에다가 세미 양성자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밑에다가 중성자 쓰겠습니다. 탄소, 원자번호 6번이니까 하나당 양성자 6개. 너는 하나당 음 양성자 1개. 원자번호 1번이니까. 산소는 양 원자번호 8번이니까 양성자 8개. 그리고 밑에 친절하게 질량수 써놨잖아. 그럼 중성자, 탄소는 몇 개? 6개. 수소는? 질량수 1짜리니까 없죠. 다음에 산소는 응, 16이니까 8 이렇게 떨어지겠지. 따라서 양성자수. 전체 3덩어리 있으니까 곱하기 6. 다음에 1 곱하기 2면 2. 다음에 8 곱하기 1이잖아. 따라서 16 이렇게 나오겠지. 됐죠? 예. 다음에 중성자 수 전체 세 덩어리 있는 데 계산 6곱하기 1 수소는 없으니까 날리고 8 그러니까 6 더하기 8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14 이렇게 떨어지겠지, 그렇지? 중성자가 좀더 적네요. 그러니까 전자 수 전체 전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빵이라고 쓸수 있다는 거죠. 됐죠 넘어갑니다. 기본 계산은요 같은 문제 여러 번 풀다 보면 우리 구구단 외우듯이 그냥 돼요. 자. 지겹다. 그냥 이온도 좀 넣어놓을걸. 내가 예제를. 아유, 왜 이렇게 대충 했을까? 이온도 좀 넣어놓을걸. 그렇죠? 괜히 전자수. 이온도 없으면서 전자수 넣어버렸어. 봐 바보같이. 원자번호 1번이죠. n은 원자번호 8번. 그렇죠? 자, 중성자수 밑에 쓸까요? 하나죠. n은 10 이렇게 떨어지지. 자, 양성자수 0.1 곱하기 야, 1 곱하기 2니까 2. 8 곱하기 1이니까 8. 2 더하기 8이니까 10. 됐죠? 다음에 중성자수 0.1 곱하기 그렇지 여기 1 곱하기 2그 다음에 10 곱하기 1이니까 얼마 나오지? 그렇죠. 12. 계산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나중에 채팅창에 알려주시고 그냥 웃으면 넘어가세요. 계산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 다음에 이거 양성자수 0.3 곱하기 2. 산소 원자번호 몇 번? 어, 찾아보면 8번. 플로리는 9번이잖아. 그럼 질량수 밑에 쓰면 N은 질량수 10자리, N은 질량도. 둘다 질량수 둘다 질량수 10자리다. 따라서 양성자수 8, 2, 16에 9, 2, 18 9, 2, 18에 8, 2, 16 하면 34 떨어집니까? 그치? 됐죠? 다음에 중성자수 0.3 곱하기 응, 애도 10이고 애도 10이니까 20, 20 그렇죠? 40 하면 되죠. 전자수나 양성자수나 같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아, 하다 보니까 글걸 내가 넣어서 만약에 O2, F2에 1 마이너스 짜리가 있다 치자고 그럼 뭐야? 아 마이너스가 한개더 있어. 너 하나당 내가 이거 하나 해줄게 O, H, 마이너스 하나 할까요? 여기서 하나 해봅시다. 쌤이 미안해. 음이온도 함께 막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예시를 했어야 되는데. 질량수 18, 질량수 3짜리 한번 해볼게요. 자 N은 원자번호가 8번, N은 원자번호가 1번이거든. 따라서 이게 양성자수. 이런 녀석이 전체 3덩어리 있다고 라 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양성자개수몇 개죠? 양성자개수 그렇죠. 8 곱하기 1이니까 전체 3, 3 곱하기 8 곱하기 1, 플러스 1 곱하기 1 있으니까 1이겠죠. 이게 양성자 수지. 자, 그러면 전자수. 전자수는 이렇게 하시는 거야. 자, 전체가 몇 마이너스지? 1 마이너스잖아. 쌤이 요 빨간색이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따라서 이 빨간색 안을 보면 전체가 요게 1 마이너스인데 그 의미는 양성자, 이 빨간색, 이 그룹 하나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보다 마이너스가 한개더 많다 이뜻이죠 따라서 계산은 3 곱하기 음, 요 안에 값만 바꾸는 거지. 뭐. 따라서 8 곱하기 1 더하기 1인데 전자가 한개더 많으니까 플러스 1 해주시면 돼. 또는 이렇게 해도 돼요. 양성자 그대로 해주시고 8 플러스 1 그리고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인데 그게 3개니까 아 마이너스가 3개가 더많어 전자가.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해놔도 되죠. 그냥 갈게요. 이것도. 자, 이거 양성자수의 원자번호. 와, 쓸칼이모자라다 위에 양성자수께 6, 그 다음에 n은 1, 그 다음에 n은 8, 그렇지? 중성자수 밑에 다 쓸게 그냥. 탄소 하나, 질량수 10이니까 6, 수소는 빵. 산소는 1 6짜리네8 이렇게 쓰면 되죠. 따라서 양성자수 0.5 곱하기 그다음에 6, 6에 36, 이건 나도 계산 안 되겠다, 한 방에. 다음에 12, 8, 6에 48 이러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중성자수 0.5 곱하기, 다음에 6, 6에 36 플러스 0, 그다음에 8, 6에 48 이러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네. 넘어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 이제 이온 개수 세는 걸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온들은 이제 1단원에서 많이 안다르고 4단원 쪽에서 조금 살짝 다르니까요 어떤 어떤 이온이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 원소 두 가지잖아 금속, 비금속이니까 금속은 양이온 되기 쉽고 비금속은 음이온 되기 쉽고 그때 1종은 1플러스, 2종은 2플러스, 13종은 3플러스 1, 2, 3, 4, 3, 2, 1고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서 n 는아 양이온 Na가 있는데 그게 1 곱하기 0.2니까 아 0.2몰의 Na 플러스가 있어 쓰시면 되고 음이온은 똑같죠 0.2에 몰이라고 했으면 미안해요 0.2개의 Cl 마이너스가 있어라고 쓰면 되죠 밑에는 아기억나죠 NO3가 덩어리 몇 덩어리 있어 두 덩어리 있지 그러면 NO3는 몇 마이너스 마이너스였어 HNO3 질산이잖아 H 하나짜리니까 NO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2개 있거든? 그러면 여기 구리는 몇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양이오는 구리니까 2 곱하기 구리 하나짜리잖아. 따라서 2개의 Cu2 플러스가 있고, 음이오는 NO3 마이너스가 두 덩어리 곱하기 2니까, 그렇죠? 4개의 NO3 마이너스 이온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야. 자, 여기 황산, 어지 H가 1 플러스가 2개잖아요. 그럼 황산 전체가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라고 했지. 황산 한 덩어리 있는 거네. 따라서 양이온 0.1 곱하기 2니까 0.2에 H 플러스 양이온하고 음이온은 0.1 곱하기 1이죠. 숫자 1 숨어 있으니까 0.1에 SO4 2가 있다. 이렇게 쓰시는 거지. 네 번째 탄산. 어, 화학식이 A, 탄산은 h 2 c o 3잖아 그러면 수소 두개 붙어 있으니까 CO3는 2마이 이온이거든. 그리고 Na는 1쪽이니까 1 플러스. 따라서 1 플러스가 2개 있고 2 e 마이너스라는 CO3라는 덩어리가 한 덩어리 있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지. 그럼 여기에서 양이온은 3, 2, 그렇죠? 6, Na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고. 음이온 CO3, 2 e 마이너스가 있거든. 그게 전체 몇 덩어리? 3 곱하기 여기 숨어있죠? 이게 한 덩어리 있는 거니까. CO3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렇지? 따라서 얼마? 3이죠. OK? CO3 2-가 세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야. 물에 들어가서 100% 다 쪼개진다고 라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온화 된다고 라 했을 때 나왔어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자, 어, 분필. 내가 이러니 키가안 좋지. OH 몇 마이너스라고 했지? 이거 외워. OH 자체가 1 마이너스. 그게 전체 세덩어리가 붙어있는 거야. 그럼 1 마이너스 3개니까 3 마이너스. 아, 전기적 중성되려면 N은 3 플러스 돼야 되는데 알루미늄이 하나 있으니까 3 플러스 또는 알루미늄은 주기율표에서 13족 1, 2, 3 그렇지? 그래서 AR3 플러스 따라서 양이온 AR3 플러스가 있는데 몇개 있지? 3 곱하기 1이죠 그렇죠 3 음이온 O의 수산화 이온 OH-가 있는데 얼마 있지? 3 곱하기 3에서 그렇지 9 이렇게 쓰면 되죠 여러분 NH4Cl이란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봐놓으세요 이건 잘은 안 나오지만 NH4 자체가 1 플러스 이온이에요. 암모늄 이온이라고 해서 NH4 자체가 염화 암모늄이라 하거든. 즉아 이게 하나의 덩어리 이온인 거야. NH4 자체가. 그리고 Cl-가 하나 붙어 있는 거지. 따라서 양이온은 NH4 플러스인데 고게 1. 여기 숫자 1있잖아 1. 안 보이지? 1. 그렇지? 곱하기 0.4니까 0.4. 음이온은 CL-가 0.4 곱하기 1에서 0.4. 이렇게 쓰시면 돼. 어이구, 아세트산 이온도 있죠? 아세트산 화학식이 뭐예요? 여러분? 아세트산? CH3 COOH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것중 하나 아세트산. 요게 하나 플러스로 이온화돼서 산이에요. 이거지. 산성띠입니다. 이거죠. 산성. 그래 그러면 a H가 1 플러스잖아.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하나의 그렇지 마이너스 이온 되는 거야. 이게 아세트산 음이온이야. CH3COO 끝에 H 하나 빼고 마이너스. 따라서 N은 CH3COO 여기까지가 1 마이너스 겁나 길죠? 1 마이너스 덩어리 이온이고 그 뒤에 Na 플러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양이온은 Na죠. 오케이? 4 곱하기 어 그래서 4 곱하기 1서 4개의 Na 플러스가 있고 음이온은 요 빨간색이 한 덩어리거든 따라서 CH3 COO 음이온인데 4 곱하기 이 박스 하나밖에 없지? 4 곱하기 1해서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자 마지막이에요 인산 인산 인사는 뭐, h 3 f 4인데 이게 현행교과서에서는 잘안 다루는 것중 하는 게니까, 칼슘으로 가요. 칼슘. 원자번호 20번 몇 족이지? 2족이지. 2족 1, 2. 몇 플러스? 그렇지, 2 플러스. 따라서 칼슘 2플러스인데 전체 3개가 있어. 6플러스지. 그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려면 애는몇 마이너스 돼야 되지? 그럼 6마이너스 돼야 되지. 근데 전체 6마이너스인데 피오포란 녀석이 2개가 있어. 피오포 2개가 6마이너스니까 피오포 인산. 그렇지. 하나당 3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양이온은 칼슘 2플러스인데 0.2 곱하기 3이니까 얼마? 0.6이 있는 거고 음이온은 PO4, 3-. 마이너스. 뭐, 특별히 열 필요는 없어요. 수능에 안 나와요. 음, <웃음> 인산이온인데, 오케이? 자, 그게 두 덩어리가 있어. 0.2 곱하기 2니까 얼마? 0.4개 있다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요. 기본. 식을 썼을 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뒤에 나중에 이제 뭘 과학하신냐 공부를 한좀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예 안본 친구들도 있겠다.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MgCO3가 있어, MgCO3. 나 이거 2몰을 물에 녹였을 때마그네슘 이온이 생기는데 몇 몰이 생기지? 이런 계산을 한 거야, 우리가. 우리 뭐 보통 몰자 씌워주잖아2 곱하기 1, Mg는 2플러스고 N은 2마이너스니까. 따라서 얼마? 2몰이 있고. 다음에 CO3 2마이너스는 몇 몰이 있지? 이게 한덩어리니까 2몰이 있어. 이제 문제 이제 수업을 쭉 하다 보면 너무 연 나중에 너무 연 수능 화원에서뭐 그래서 방학반응식에서도 얼마 있고 막할 거거든 그게 이제 눈에 훤히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수업이 뭘 하는 건지 타타타타타 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요 계산을 기본적으로 꼭. 그냥 눈에 힘 빡, 이게 있잖아. 눈에 힘빡 주자마자, 아, 질소 0.4, 수소 1.6, 염소 0.4, 그리고 NH4 이온은 0.4, CL 음이온은 0.4, 그럼 너 0.4, 양이온 0.4, 음이온 0.4니까 전체 이온 얼마? 합치면 되잖아. 그렇지? 0.8. 이렇게 바로 나올 정도로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연습된다, 잘 된다 하면 당연히 처음에 되겠지만 이 강좌는 패스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노베 강좌 전체가 대충 봤더니, 교재고 봤더니 나 이거 뭐 발가락에 힘주면 다 풀려, 그럼 패스하세요. 알시겠죠? 그리고 바로 본 수업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거야. 네, 그래요. 이걸로 화학식에서 화학식을 내가 3, CH3, COH, 이런 식으로 썼을 때각 원자나 이온이나 양성자나 중성자나 입자들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파악하는 연습을 지금 하나 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제 요걸 토대로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이제 좀 중요한 거예요. 요 다음. 화학 반응식 자체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서 입자들의 개수를 한번 세보자. 그거는 이제 들어갈게요. 다음 화학반응식에서 양쪽관계에서또 우리 시작하자고 한